그래서, 네. 아홉 번째 강설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호세아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기부하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벳 아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항모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요한 있을 일을 보노라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좋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로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더니 나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호세아서 본론 부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본론이 이제 4장부터 10장까지라고 그랬죠. 본론 1이 4장에서 7장까지고, 본론 두 번째가 이제 4장, 8장, 아니죠, 8장에서 이 10장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호세아 전체 서론이 들어있는데, 또, 그, 그, 그 1장에서, 3장에서의 또 머릿말이 되는 1장이 또 전체 내용을 또 축약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열심을 내셔가지고, 한 두목을 세워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본론 부분에서, 4장에서 시작된 본론 부분, 7장까지, 이 본론 첫 번째 부분에서도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 심판으로 끝내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제 전체 문맥을 보면, 심판 하시는 이유는, 심판을 통해서 이제 죄를 드러내고, 또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개시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그런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이 심판 하나님이 굉장히 공유로우신 분이시다라고만 생각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매를 들으셨을 때는 돌이키시기 위한 것이 있고 그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런,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웃음> 5장의 내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그, 제사장과 백성과 지도자에 대한, 그 책망에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의 황폐함에 대해서 말을 했고, 또, 5장, 이제 4장 4절부터 5장 7절까지는 제사장과 백성과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본 것입니다. 이제 이 제사장과 요제 백성과 지도자에 대한 책망의 음~ 매진 말 부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데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 하신 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백성과 지도자를 창망하신 여호와께서 이매진 말에서 이제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5장 9절. 좀전에 읽었는데 견책하시 하는 날, 그러니까 견책하는 날에 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매진말은 모두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견책하는 날에 유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여와께서 에브라임을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위기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의 방법만 찾아다녀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세상의 그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꾀와,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오히려 자기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자기 것을 보호하려고 했다가, 자기 것을 다 빼앗기고 마는.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꼭 이때만이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그것에 의해서 심판당한다 그걸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최종적인 견책의 날에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두 번째로는 유다 반백에 대한 진노와 에브라임에 대한 살,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에게 좀 유다에게는 썩 있는 것 같으니, 그렇게 저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브라임과 유다의 병과 그 상처가 어떤지 23절에서 나오고요. 마지막 14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사자와 젊은 사자처럼 에브라임과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에브라임의 심판의 말씀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다도 심판하실 것을 그 말씀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는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을 두고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자기 이들의 안위를 위해서 형제의 북을 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견책의 나라, 날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속기를 좋아해서 오히려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 거기에 다 수탈을 당한다.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1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부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는 중한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에브라임은 허망하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또한 유다를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삼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견책하 가시는 날에 에브라임을 황모하게 하실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기부하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헨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나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화 중에 필요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 부분의 교훈을 잘 받기 위하여 구절 처음에 나오는 견책하는 날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사야서 3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이사에게 보내요 오늘은 환란과 재벌과 능욕의 날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스로 왕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여호와를 멸시하며 항복하라고 한 날입니다. 36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처럼 시0편 149편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열방에게 보복하시는데 이 견책이라는 낱말이 사용이 됩니다. 민족들을 벌한다 하는 그런 말 가운데 쓰시는 것입니다. 이 견책의 날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을 황모하게 하실 날, 그 심판의 날입니다. 보통 견책하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완전히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8절에 나팔을 불며, 호각을 불며, 깨우쳐 소리하는 것을 살필 것입니다. 이 표현들은 적군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3장 6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 200 이 백성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주님이 다 섭리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과도 관련되겠습니다만 10절에 나오는 유다의 침공을 또 직접 가리킵니다 유다의 침공이 있을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황모하게 만들텐데 그 일이 여호와의 심판인 것입니다 외형으로 보면 이게 그냥 국제정세에 의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뭐 나라의 경계를 하나시고또 뭐 여러 왕들의 그 통치도 다 제한하시는 거잖아요. 뭐 세상은 그냥 강자 중심으로 다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천하에 영원할 것 같은 강자들도 다 어느 어느 날 다. 사그러들고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침공이 있을 때, 이제 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황무하게 만들 텐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부아와 라마와 마찬가지로 베다와는 원래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기부아가 가장 남쪽에 있었고, 이제 베델이 가장 북쪽인데, 베델 위에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이죠. 솔로몬 사후에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고 거기 단이 세워졌습니다. 기브아와 라마는 여전히 남유다에 속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했다면 이스라엘 북쪽에서 쳐들어왔을 텐데 지금은 남쪽에서부터 경고의 나팔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이것이 10절과 연결된 것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침공함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 로밤 이세가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배가가 18대, 북이스라엘의 18대 왕배가죠 이제 그 마지막은 19대 왕은 호세한인데그배가가 아람왕 르심과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 했습니다만, 두 나라가 아스트로에게 평화, 음, 패배합니다. 오히려, 그 때, 이제, 유다가 앞서서 북 이스라엘에게 포로와 재물을 빼앗겼는데요. 그것을 되갚고자 공격할 것을 여기서 가리킨는것 같습니다. 베냐민아내 뒤를 쫓는다는 표현은 드보라의 노래에 나오기도,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싸울 때 에브라임이 참여하고 에브라임 뒤에 베냐민이 참여한 것을 가리킵니다.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베냐민이 빼앗긴 그, 배대를 되찾으려고 그 뒤를 쫓아 공격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살피겠지만, 유다 방백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이 아무데도 기록되지 않아서 이 예언을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당시 사람들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견책하셔서 에브라임이 황무하게 되는 사실곧 에브라임이 멸망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파 중에 필요한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참 중요한 거죠 필연 있을 일이란 가령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이 다윗의 그 등불을 끄지 아니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유다도 나중에 다 망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그 다윗의 후손 진정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내다보게 하시면서 모든 역사를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경고케 하실 그런 일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에서 55장 10절로 11절에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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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면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 노아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그뭐 유다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안 그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다 이루어진다. 이보다 더 견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을 신이 보이셨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을 경고하신 것으로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신이 그것을 또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적으로 맛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그 행태를 보고, 우리가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에요. 구원을 방만하게 여겨서, 뭐, 애국에서 나온 걸로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본의로, 자기 위주로 그 구원을 해석해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밖에 나오지 않아요. 외형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그신 뜻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일을 다 예표적으로 보이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지 선지자들은 그 일을 보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코앞에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아도 뭐... 우상을 찾는 것 같이 찾고, 또 그런 마음으로 도 주변 나라들도 의지하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신이 보이셔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확증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것도 부도 부족하다고 여기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은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언약의 그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 저 이스라엘 열 지파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데. 그것을 끝까지 안 받으니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여와의 말씀이 세세토록 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는 길에 그 말씀과 거슬러 어, 현실이 전개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뭐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 그러한 것 같은데 원수들이 온갖 악한 생각과 계획과 행동으로 주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길이 실로 외로울지라도 또 고통스러울지라도 거기서만 참으로 함, 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쫓는 길에서 필요한 고난이 따릅니다만 그리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 그곳에 그리도의 몸이 있습니다. 이그리도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남은 고난, 그리도가 받는 고난을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실 고통스럽지만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 말씀을 떠나서는 참으로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자기 행복이나 추구하고 자기 미래나 번영이나 또 영광이나 안위나 추구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게 되죠 항상 자기, 자기가 주인이야 그런, 그런 사람들 자기가 자기 판단이 다 옳고 그래서 결국은 나가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성신으로 함께 하시는데, 인생이 참된 사귐, 곧 성도의 사귐을 거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귐을 이제 사귐의 가치와 영광을 알고, 그걸 실제와 실질적으로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복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질 사람이죠. 이 사귐이 성부와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영광을 함께 하시는 곧 말씀을 주고받으시는 거기서 나와서 이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받아야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을 때 끝나는 겁니다. 뭐 자기가 영국, 자기가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전해져야 되겠고, 어, 그렇게 된,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래야 영원한 거예요. 인간은 참 교만해 가지고요 지금 성경의 저자들을 한번 보세요 왕도 있고 또 의사도 있고 학자도 있고 뭐또 선지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어부도 있고 예, 또 농부도 있고 목자도 있고 예.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언어를 쓰셔 가지고 그 나라를 전진시켜요. 각 사람에게 각양에 맞는 은사를 줘 가지고 전진시켜요. 하나님 나라를. 그 왕이라고 해서 더 똑똑하니까 그걸 저기 뭐죠? 선지자라고 해서 학자라고 해서 더 똑똑하니까 더 크게 쓰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시는. 근데 사람은 그거 외모를 봐. 아, 이사람이 스펙이 좋고, 이 사람의 지위가 좋고, 그러니까 그 말은 더 아멘아. 예? 목자가 이 같은 어부 같은 사람 얘기하면 아멘이 안 나와, 그런 사람. 그게 교만한 거죠. 아주 교만한. 그런 사람들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꼭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합예 그, 어떤,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못 미치면, 아, 은사가 없는 걸로 생각해. 그거 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형편에서, 그 사람이 뭐, 장사를 하든, 사람이든 뭐, 뭐, 어업을 하든 사람이든, 주님께서 쓰셔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면, 그, 그, 그 입에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언어로 베드로는 베드로의 언어가 있어요 또 누가는 헬라의 그, 그 고등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도 헬라어에 능통하고 헬라 누가의 문체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의 문체라고 더 좋고 베드로의 문체라고 더합바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신께서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듣는 거 하면 그게 하나님 의 말씀인 거예요. <웃음>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어야지, 그 목사부터 그래야 되고, 또 성도들도 그래야 됩니다. 그거를 듣지 않으면, 자기 뭐 배운 게뭐 별로 없는데, 확실히 불황무식한것 같은데, 무슨 소리를 하나. 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그랬고, 또뭐 벨릭스가 그 벨릭스가 바울을 생각할 때도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예. 인간의 생각으로 다, 다 판단하고 한참 한심한 일이죠요 예.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말을 해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을 해도 받을 줄 알아야지 그게 겸손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튼 주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확실히 심판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 가시오로 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제 10절 11절 유다 방백에 대한 진노와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입니다 저들이, 저들의 그 죄, 주님이 심판하셔도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요. 드러내게 하셔요.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불같이부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조끼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10절은 이제 8절, 9절과 붙어있죠. 뭐. 우리로서는 잘 아, 알기 어려운 사건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건은 유다 방백들이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다고 표현한 것에 담겨 있습니다. 지게표를 옮기는 것은 이웃의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적공사에서 나와가지고 뭐, 여기 우리 땅을 타면 그서 빨간 말뚝을 박, 박지 않았나요 이제 그거를 자기 편의대로 뽑아가지고 옮겨. 예, 그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웃 땅을 빼앗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더 들어오게 그 지게표를 옮기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겠지, 세상 사람은요. 조금이더 먹으려고 상대적으로 더 들여보내서 지게표를 옮기는 거예요. 이 죄를 범하는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모세 율법에서 교훈합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는 그각각 각 지파마다 저기 구역이 있잖아요. 그 많은 지파는 좀더 많이 주고 좀 적은 지파는 좀적게 줬고 했는데 또 어떤 지파는 좀좀 좀 땅이 좋은 곳에 어떤 지파는 땅이 좀안 좋은 곳에 산지에 막 이렇게 주기도 분배해 줘. 어요어떻든지그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가 자기 자기 구역을 받은 대로 자기 일에 충성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토께서 오셔서 이루실그 인간상과 사회상을 잘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데 그걸 욕심, 현실적인 욕심 때문에 그걸 뽑아가지고 옮긴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던 거예요. 10편 그 16편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불평하지 않죠. 작게 줬어도 불평하지 않고, 많이 줬어도 뭐 배부르게 생각하지 않고, 각 사람이 그 위치에서 그저 기업을 받는 거예요.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예? 또 뭐,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권세 있으면 권세 있는 대로. 그렇게 각자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범하는 게왜 침범합니까? 그 그러니까 내 구역을 넓히려고 현실적인 내 구역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구역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욕심을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도 이거 그러니까 부부관에도 그래요. 부부관에도 남편의 구역이 있고 아내가 아내의 구역이 있어요. 둘이서 뭐그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잘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그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남편이 신앙이 좋으니까 저절로 붙어서 가는 게 없고 아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저절로 붙어 가는 게 없어요. 또 자식이 신앙이 좋다고 그다뭐 부모가 저절로 붙어 가는 게 없어요. 각자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근데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꼭 지게표를 옮기는 사람 같아. 내거 상대 거를 더 빼서 먹으려고. 나는 일안 하고 상대 거를 더 빼서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 지게표 옮기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저주를 받는다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 세겜에서. 여호와와 언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히 언약을 허무는 죄를 짓지 않도록 단단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고 그냥 남의 걸 자꾸 취하아 경계를 정해줬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구역에 충성을 해야지. 왜 지게표를 오기냐 뭐 그중에 이제 지게표를 옮기는 죄가 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집파, 각 가문의 기업의 땅을 주셨는데 욕심을 내어 기업을 빼앗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피하지 못한다. 그런 두려운 일을 유다 방백들이 행하 합니다. 옮기는 자 같다고 한 것을 보면 유다 방백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한 게 아닐지 모릅니다. 아스 아수르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데 유다 방백들이 아수르에게 그런 일을 부탁한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과 러신 그 뭐죠 주변 국가 동맹을 맺어갖고 남쪽 유다 구역을 침범하려고 하니까 저 유다가 북쪽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그그 구역을 자 침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상대 구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악순환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또, 어 지적하는 거죠. 유대, 유다가 이제 지게표를 옮기는 것을 지적받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형제인 언약 백성을 미워해서 망하게 만드는 죄인 것입니다. 나 편하자고, 나 행복하자고, 나배불르자고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것. 그런 까닭에 여호와께서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도 물같이 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라는 표현이 호세아서 13장 10절에 또한번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왕과 방백을 구하는데 그 일은 여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라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그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자기 기업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갇혀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거 자기 구역을 확보하고 또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런 일을 욕심을 내는. 폭우가그 쏟아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아, 진노에도 피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참 유다의 입장에서는 참 가난한 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또더저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 위해서 더 힘있는 자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잠언 그본 28장 3절에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다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 같은 이라. 자기가 참 무식하고 형편없는데, 더 똑똑한 사람 끌어다가, 이제 자기보다 무시한 사람들을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다마 22장 16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도 여호와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만 먼저는 에브라임이 학대를 받습니다. 여기 학대는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압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학대와 앞 재판의 압제가 짝을 이룹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스루가 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보암 2세 때 획득한 재산과 영토를 아스루가 이제 주인인 내 것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부욕해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뭐 잘해서 부여케 해준 게 아닌데, 그런데 에 그걸 지키려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건데,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그 행하신 것입니다. 아수르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짓밟을 텐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사람의 명령 조기를 좋아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은 사실 해석하기도 어려고 이해하기도 힘든 내용인데 이 표현이 이사에서2 8장에 경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갓난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 수준에 맞춰 쓰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잘못을 굳이 씁니다만 백성들이 술 취한 자처럼 되어서 우리를 어린아이로 취급하는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온 섣부른 말로 함부로 가르치려 드는가 하고 조롱하면서 이 표현을 씁니다. 이 교만한 백성을 향하여 선지자는 여호와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는 그들이 포로 잡혀가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들을 것, 종으로 팔려가지만 주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명령에서 곤욕을 치르는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의 명령은 아스루의 그 알아듣기 힘든 명령을 가리킬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급해서 아스루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아스루가 조롱하며 명, 어, 명령하지만 그 명령을 쫓아갑니다. 좋아한다고 번역한 낱말은 어리석게 행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멸망을 피하려고 시키는 대로 다 하려는 신용을 합니다만 이미 아스로는 이스라엘을 멸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로는 남진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아래서 서로 싸워가면서 자기에게 도움을 베풀, 베풀어 달라그러면 그냥 그, 뭐,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뺏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남, 진신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애국까지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간에 있는 나라가, 네, 서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근데, 그, 결국 사람의 그, 의지한, 그, 사람을 의지한 그것으로 그대로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꾀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것의 심판을 당한다 아까 이제 소, 소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약 백성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는데도 놀랍게도 어떻게든 망하지 않으려고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 망하지 않으려면 언약이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 되는데, 꼭 망할 사람들은 망할 짓만 한다니, 예? 망할 사람들은 망할 짓만 해요. 하지 말라고 막는 것도 스스로 그 망할 일을 취해 가지고 가서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가진 것들 다 탈을 당한다.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깊은 어두움이 인생의 주에서 나오 것입니다 그 어두움은 말씀의 빛 가운데 있을 때에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모릅니다 자기가 꽤 있게 뭐아 세상 똑똑한 힘 있는 거 세상에서 아주 높이는 것들을 쫓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쫓아가면서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도 늘 배면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건성으로 의뢰하고 늘 눈앞에 돈, 명예, 힘 이런 걸 의지하고 그걸로 어떻게든지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뭐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실 것이지만 이제 그러면 참부끄럽죠 주님이 말씀으로 깨우치실 때 거기서 돌이켜서 어디 섰든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야 됩니다. 진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만 도 바라고 그분 안에서 정체성과 사역을 잘 찾아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욕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지 아니하고그그 그 안에서 그 자기 그자양자지 하면서 살다가 결국 세상의 쇠를 의지하여서 헌하이다. 세상의 쇠를 의지하다 결국 그들에게 탈출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다 기되었다 남쪽 유다도 이제 위경을 겪을 때 주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도 이제 기회가 되면 주변 정세를 살펴서 큰데붙 부는 그런 기회주의자 같은 성격을 보여서 나왔다. 그래서 저들도 견책의 날에 피할 수 없게 되었어이다 주님이 끊임없이 그 언약 백성을 사랑하셔서 특히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그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그 계대를 이어서 나가고 이어지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현실에서는 이제 세상적으로 힘 있고 똑똑해 보이고 능력 있는 것에 의뢰를 함으로 그것 그것으로 또또 또 형제를 또 침범하는 일을 하여서 그 각각에게 주어진 구역을 그 소홀히하고 침범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 여호와의 분노를 어,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어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견책의 날에 뭐 홀수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구나니다 주님이 이렇게 저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적 열심을 내셔서 그리토가 오시기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을 기억하오는 아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과연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내서 그런 것을 쫓아가는가 늘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구할 것, 찾을 것, 두드릴 것들을 바르게 취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다 하여주옵소서. 세상에 그 바벨탑과 같은 그런 문명을 보면 참으로 어, 너무도 외소해지는 생각을 갖고 너무도 뒤떨어지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참 유익을 끼치는 저희들이 다 되게 그 하옵소서. 그리고 각자 주어진 은사와 지금의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참 더욱 어, 힘을 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그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또 회의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 은혜 가운데 계속 있게 해 주시길 간절히 웠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은아이다